아, 사랑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아,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, 보고회하고 오징어 무회입니다 아, 제가 좀 강원도 다녀왔거든요. 삼척, 저희 그 장인어른 고향이 삼척 이신데또 할머니 정말 인사 드릴 겸 해가지고. 어, 삼척 다녀오면서 요즘 주문진 시장에 들려가지고 오늘 이 까치복이랑 이 오징어를 사와가지고 물회를좀 만들었습니다. 자 여기 주문진 시장인데요 어, 이렇게 어, 좀철제랑골제해가지고 지붕이랑 새로 전부 다 리뉴얼 됐어요. 자 이게 까치복 어 이게 한거몇 킬로나? 킬로 정도 됐어. 킬로 예 요거. 까치복 자연행이에요. 아 까치복이요. 네. 4만원 정도. 가자고농 그래 이야한 3마리 자 이거를 뭐제 마음대로 막 만들 거예요. 예. 양배추, 깻잎, 그 청양고추를 넣고 냉면 육수, 냉면 육수랑 초장, 다진 마늘 이렇게만 해가지고 어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오 느낌 있어요. 오, 약간 또돈 보고 요 어, 그래도 좀 접시에 담아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까치 보게는 이제 독이 있습니다. 이 보고 같은 경우는 꼭 어, 전문가분한테 어, 손질을 맡겨가지고. 드시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. 음. 서 아이, 까치봉 맛. 사실 까치봉은 제가 처음 먹어봅니다. 음, 기대가 됩니다. 자, 일단 소주를 먼저 한잔해 보고. <웃음> 오우, 야. 와, 이거. 보고는 사실 이거 지리로 끓이거나 탕으로 이렇게 좀 조리를 하더라도 굉장히 더 맛이 좋거든요? 살이 진짜 촘촘 탱크하고. 회네, 회. 아. 굉장히 쫀득합니다. 이 쫀득한 식감으로 진짜 최근에 먹어본 것 중에 어우 거의 엄지 손가락 찍혀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거를 저번에 찰광어 먹고 굉장히 극찬했잖아요 찰광어보다 더 맛있습니다 정말로 개인적으로 와 살이 지금, 지금 떠온 지좀 떠온 지좀 됐는데도 굉장히 찰지면서 굉장히 쫀득거려요 어우야. 아, 서서. 와. 아. 아니, 이렇게 맛이 있으니까 독이 있네. 함부로, 함부로 먹지 말라고. 아무나 먹지 말라. 이러면서. <웃음> 아. 아. 나 진짜 엄청 차지다. 와. 어우, 술 계속 들어간는데너 처음 혀에 탁착될때는 차지느낌과 부드러운 느낌이 싹 들어왔다가 이로 씹을때는 이가 좀 씹으면서 살짝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쫀득함을 즐기기 위한 이턱 이, 이, 이 운동 아 저는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 와... 이야... 음. 자자 다음은 오징어 물회 이 오징어 물회는요 제가 6마리를 오징어를 떠왔는데 이 6마리 다가 들어간 게 아니라 양이 많으니까 여기 지금 저 촬영하고 있는 곳 어딘지 대충 이제 예, 영상 전에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가 저희 청화집에서 운영한 치킨집입니다. 예, 안녕 치킨. 예. 거기 형님들이랑 좀 같이 먹으려고 예. 좀 남기고 따로 형님들 건데 여섯 마리를 따로 어, 포장해 와서 왔습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혼자 안 먹습니다. 네. 자, 자, 어우, 국수 먹듯이 오징어를. 야, 와, 와, 오징어 자체가 맛있으니까 대충 만든 물인데도 기가 막히네 아주 아. 음. 보시면 오징어 70% 채소 30% <웃음> 어, 어, 어. 이 아름다운 까치복을 익은 김치랑 먹는 호사를 누리다 니 진짜 아. 嫂子啊啊走 아우, 진짜. 날 더워질 때니 진짜, 물에만 한게 없죠. 아우. 好。吃呀快 t a 이게 먹으니까 이게 이 정도로 맛있으면 황복은 도대체 아 얼마나 맛있을까 하는 그런 또 궁금증이 생기네요 아 다음번에 기회되면 꼭 황복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수고자 아, 소주 한 병, 그냥, 그냥 준수하기네, 이거. 아우. 아우, 진짜 이거 너무 맛있는데? 까치복? 네. 예. 나우, no. 나우, 아우 막장 사사. 아. 어... 아 진짜 최고입니다. 아... 청양고추 좀 많이 넣은 아카하고 시원한 이 오징어물에 그리고 찰지고 쫄깃한 쫄깃하니... 하... 까치복 해. 어, 까치복은요, 제가 정말 최근에 먹었던 회, 그, 순위, 찰과한거가 1위였다가, 바뀌었습니다. 이 까치복으로. 와, 죽여줍니다, 진짜. 자, 서랑사람들, 어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, 저는 또, 다음 맛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